아까 교수님 발제 중에서 어떤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부분에 해당될 것 같아요. 그 다소미재단에 등록되어 있으신 다양한 간병 요양인 분들이나 아니면 복제기술이 되게 하이테크일 경우에 그것을 현장에 적용해서 이 현장에 계신 돌봄 노동자분들이나 사회복지사분들이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 장벽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좀 논의되고 있는 현안이 있는지 아니면 다솜이 재단의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겠습니다. 먼저 이지태 연구원님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어, 연구원님 마이크가 음소거되어 있습니다. <웃음> 아, 질문 한 번만 다시 좀 말씀 죄송해요. 질문을 한 번만 다시 아, 말씀해 네, 주시면 네. 네. 현장의 사회복지사 디지털 역량 강화에 대한 두려움과 아, 어떤 나름의 대안이 있으신지 아 네. 사실 이제 이번에 그 앱을 저희가 이제 물론 개발은 그 전문 개발 업체가 했지만 그 스토리보드를 작성하는 건 사회복지사들이 다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가상적으로 원래 이제 스토리보드를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물론 이제 비용 절감이 있습니다 저희가 비용이 제라이다 보니까 이 스토리보드를 업체에 다 맡겼을 경우에는 비용이 상상 초월하더라고요 최소 저희가 만든 앱을 응.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10억 정도는 줘야 이 앱을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는 한 10분의 1 가격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그 스토리보드를 직접 일일이 다짠 거예요 사회복지사들이 사실은, 뭐, 그거는 이제 저희가 뭐 디지털 기술은 아니지만 그 디지털 기술로 가기 위한, 저희의 서비스들을 디지털 기술로 가기 위한 밑그림을 저희가 다짠 거죠.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영향이라 그러면은, 아, 글쎄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하면서 생각됐던 건, 어떻게 하면은 정말 우리를 이용할, 또 우리가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더 편리하게, 또 쉽게 우리 서비스들을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그 작업, 그 능력이 더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요 어, 그 외에 저희가 또 이런 앱을 만들다 보니까 어, 이 사회복지 물론 이제 학과에서 배우지 않았던 여러 가지 기술들 또뭐 경영적인 측면, 마케팅 측면 이런 것들도 더 추가로 막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저희 사례만 막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김수환 교수님께서도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 네, 일단 좀 체계적인 관점에서 보시자면은 지금 사회복지 교육 안에서 이제 이런 부분, 디지털 영향 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평생 교육 차원에서 재교육이나 이런 차원에서 들어갈 수 있을 거고 일단 뭐 저희는 그 교육 과정을 이제 마련을 그 복지 기술과 관련된 교육 과정을 마련해서, 아까 이제 다소미재단 말씀하셨듯이, 직접 정말 뭐맵이라든지 앱을 만들어보고, 스트리이브를 짜보고, 이제 협업을 해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 과정 안에도 담고 있기도 한데, 지금 당장 이제 그 실무자들이 하실, 그, 마주하게 되는 복지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기획하고 이런 단계까지는 사실은 아니고요. 이제 정말 이거를 뭐, 서, 그, 이용, 어르신들이 이제 뭐 앱을 이용하시는데 어려움을 좀 도와드리고, 뭐, 이제 본인들이 이용해야 될 태블릿을 이용하고 이런 지금은 사실 그런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그 제품을 만든 기업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이제 사용해, 그, 어, 사용자 친화적으로 쉽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무엇보다 디자인적으로도 쉽게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그렇게 만든 다음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이제 그 이용 설명. 설명, 실제로 설명도 해주고, 그걸 이제 그 교육도 해드리고, 이제 이런 프로세스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안에서 웬만한 이제 작동은 사실은 해결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교육이 더 필요하고, 디지털 역량 강화가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애초에 이제 이런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고, 평가하는 그 전체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이제 매니지할 수 있으려면 좀더더 더 관리를 하고, 들어갈 수 있으려면 디지털 역량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보이는 뭐 기술적으로 뭐 작동시키고 이런 것만이 아니고, 아까도 이제 그 충분히 말씀드릴 기회는 없었는데, 데이터들이 어떻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센서들이나 뭐 각종 뭐 디바이스 이런 걸 통해서 라이플로그 그 데이터들이 어떻게 수집이 되고, 수집된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서비스로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지.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사라면 어떻게 이제 민간기업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리적으로 이제 적절한 수준으로 서로 이제 협력을 하면서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고 할수 있게 할 건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좀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래밍이 필요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어~ 두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 다음은 조금 개별 질문을 하나씩 드려봐야 될것 같아요. 어, 먼저 다솜이재단에 대한 그 서비스에 대한 질문 외에 어, 좀 들어왔던 질문이 있는데 아, 이미 답변을 해주셨네요. <웃음> 그 이미 연구원님이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김수규 교수님 질문을 먼저 그러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다소미재단 발제에서도 다뤄졌지만 많은 경우 이제 정부의 역할이 사실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부분 두 분의 발제에서 공통되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국책 사업으로든 정부의 보조금이나 지원금 형태든 아니면 그복제 기술에 대한 대량 구매든 지자체 차원의 그런 형태인데, 어, 주신 질문은 굉장히 어, 소규모의 시설을 운영하고 계신, 노인 요양 시설을 운영하고 계신 분의 질문이었어요. 이런 어떤 AI 막 노인 대화 서비스나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뭐 네이버에서 개발한 최근의 서비스나 이런 것들 막 백만원 이상을 효과하는 비용, 고비용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굉장히 어, 영세하지만, 노인 돌봄을 실현하고 있는 다양한 구석구석의 어떤 민간시설에서 이복지기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지자 지방정부나 어떤 중앙정부에서 요구되는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주셨는데, 요거는 김수환 교수님의 답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지금 방금, 네,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 그니까 민간에서 굉장히 좋은 복지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소규모 그 이제 기관에서 그거를 구매할 역량이 되지 않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할수 있을까. 사실 정말 방법은. 어 지자체나 이런 정부에서 그거를 이제 보조해주는 지원해주는 방법 외에는 사실상 별로 없기는 하거든요. 이제 근데 지원을 하는 게 이제 한두 가지 정도 있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국책 사업들 중에서 실증 그 민관과 그 지자체가 기업과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실증을 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그 프로젝트 혹은 그런 이제 지원 사업들이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소규 소규모 그 기, 기관이 테스트 베드로 이제 같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리빙랩이 되는 거죠. 그런 리빙랩으로 되면서 그 기업의 이제 제품들을 받아가지고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빙랩 설치되는 데들은 대부분 그런 구조로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자체에서 직접 이제 구매를 해서 이제 그 배포를 한다든지 이런 지자체의 재정이 들어가는 경우들인데 그거의 경우에는 그 지자체도 그 충분히 이게 효과성이 있다는 게 검증이 되어야만 그 비용을 들여서 저, 구매를 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여전히 리빙랩을 거쳐서 효과성 검증이 되고 실증이 된거 경우에 이제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한 큐에 이루어지기보다는 그 제품에 대한 충분한 효과성이 검증되는 걸 거치면서 이루어진다는 거를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 이제 소규모 그~ 기관 입장에서 우리도 그런 거 해보고 싶은데라고 생각한다면 좀 적극적으로 꼭할수 있는 그런 연구기관이나 연구소라든지 아니면 그런 기업들이나 이런 데들하고 같이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제공할 테니 우리한테 제품을 달라해서 그런 리빙을 설치하는 방법이 굉장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그 리빙랩과 관련한 부분은 김수한 교수님과 다른 공동 저자분들이 작업하신 그 논문이 있는데 제가 어 참여자분들께 따로 안내를 또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지택 연구원님께 관련한 질문을 드립니다. 사실 아까 사회복지사분들이 직접 스토리보드를 작성해야 되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비용 절감의 요소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그 영미에서 나온 저도 케어. 같은 거 알고 있었고 굉장히 다양한 이 간병 요양 시장에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 영리 기업을 중심으로 한 간병 요인 요양 플랫폼 서비스와 조금 비즈니스 모델적으로 봤을 때 다솜이 재단의 힐로케어는 어떤 식으로 차별화 전략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은 과연, 이제, 비영리를 하던 사람들이, 이제, 영리하던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까? 사실, 이제, 저희가 이 헬로케어라는 것은, 이제, 주식, 물론, 이제, 추후에,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이제, 전환을 할 겁니다만, 이제, 주식회사로, 사실, 영리회사로 시작했는데, 과연, 이제, 경쟁이 될까라는, 이 고민은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 저희가, 그, 저희만 해도 차별성을 가지고 해야 될 텐데 일단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간병과 요양시장에 상당히 많은 이제 민간 기업들이 또 민간 시설들이 제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뭐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게 과도한 또한 경쟁이 또 되기 때문에 이 간병 생태계에 있어서 사실 그 시장이 굉장히 좀 아까 저도 혼탁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아마 저의 생각에 공유하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어쨌거나 이제 서비스를 받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질 높은 서비스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와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과 서로 네트워크 특히나 뭐, 뭐 비영리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관들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동조합이라든지 또, 저희와 뜻을 같이 할수 있는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해서, 저희가 전국망이다 보니까, 저희랑 협력 맺은 기관들이 전국에 다 이렇게 점차 확제되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음, 그분들이, 어, 에게 이용자들을 보내줘서, 또 서비스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사실은 그 기관들에게 이제 서비스가 연결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수익이 될수 있는 거고, 또 저희는 아까 그 수익구조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그 이용자를 소개했을 때, 저희가 그~ 원스 서비스 수수료를 받거든요 그 비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도 수익을 어~ 남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저희와 뜻을 같이하는 기관들과의 협력과 네트워크가 또 하나의 큰좀 이제 강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뭐 케어닥이나 케이니 어네이션막 이용하셨던 분들이 막 후기들을 막 올리거든요. 근데 어 잘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또1대1로 하다 보니까 아 케이스바이케이스가 되죠 그 사례들이. 근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교육적인 측면에 좀 중점을 두고, 아 그리고 저희가 다른데보다 비용을 좀더 받더라도 그 예를 들면 간병을 서비스 이제 환자분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저희가 비용을 좀더 받고 그 비용을 어쨌거나 간병인들에게 좀더 드리고 그렇게 해서, 어, 사실 이제 비용이 높아지면, 아 질적인 측면도 상승이 될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마음가짐이란, 아, 뭐돈 때문에 마음가짐이 버리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가 고급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마음, 그리고 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았을 때 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을 좀 차별성을 가지고, 예, 좀 시장에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